뭐야 는 저희가 그 뭐야 그냥 옷도 있는데 모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건 네. 애매하다 넋이. 어떤 모야든요 세 개란 말이에요 아세 개가 왔어 아수라 말발다 어. 아, 오케이 오. 아 그럼 저분은 기존 선물에다가 플러스 모자 맞죠 그쵸, 그쵸. 그냥 진짜 랜덤인가요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걸요 <웃음> <웃음> 여기 보시면 저희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로 이게 조금 물론 저쪽에 더 많은 제품들이 준비 중이고요 이쪽에도 따라따라따 이제 정리는 안 되는데 뭐 여기도 이제 다 패킹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네어 오늘 18일이죠 18일에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모금 이벤트가 끝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정리를 해서 당첨자분들에게 메일로 연락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그 알람 확인을 잘 하셔야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아, 예. 저희가 오늘의 뭐 그런 영상이 없었던 이유는 바빴어요. 네. 어, 요 이런 거. 이런 거 하나라 바빴고 기부 모금에 음.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민집자루 <웃음> 민집자루. 아, 아, 아 그렇지 그렇지. 아, 키미가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안 씻었어요.